만능의 돌까지는 이제, 저도 최근에 근데 그 중국 솔랭에서 만능의, 오른 장인분이 있는데, 만능의 돌을 가끔 드시더라고요. 요새 빈선주도 만능의 돌을 또 기용하고, 이 근접이 만능의 돌이 되면 은근히 괜찮더라고요. 좀 변주도 있고. 오른한테는 그래도, 그 카밀은 되게 다 쓸만한데, 오른은 그래도 조금 불필요한 룬이 있지 않나 했는데, 근데 템을 또, <웃음> 만능의 돌을 들고 이제 충포로까지 싸우더라고요. 그리고 방패도 안 올리고 루비즈 전 루비즈 전을 사더라고 그래서 아, <웃음> 욕심쟁이네 야, 이,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 안녕하세요. 저는 단번 게이밍의 한 라인을 맡고 있는 너구리입니다 오늘 g 투전을 이제 이기면서 결 결승으로 가게 됐는데 일단 복수를 복수하면 결승까지 가니까 기분이 배로 좋은 거 같아요. 어 일단 레네토니 지금 워낙 좀 뭐라지죠? 체급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? 챔피언이 음, 음. 약간, 약간 유지력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갱플 레이턴은 사실상 이제 레, 라인전에서는 레넥톤이좀 좋은 것 같고 저도 이제 갱플은 이제 대신에 레넥토보다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가셨던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커스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. 이게 블루퍼플이 서로 진짜 각자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블루는 원하는 임트 먹을 수 있고 레드는 이제 막픽을할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데. 진짜 상대가 뭘할것 같은지 약간 그런 거 챔피언 포, 폭 이런 거 하셔가지고 감독님하코 치나오고 이제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의 결론 따라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잭스가 좀더 방향적으로 좋긴 한데 좀 좋은 것 같고 피오라는 확실히 좀 카멘 상대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죠? 음, 잭스보다 훨씬 좀 강한 느낌의. 라인원이나 음, 서로 장단점이 약간 있는데, 딥스가 좀더병영적인거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원했던 것 같고, 근데 피오, 네, 최근에 연습할 때도 이제 피오라를 좀 자주 연습을 해, 연습하는 것도 있고, 나신차게 좀 약간 준비한 것도 있어서 이쪽으로 좀붙게된것 같아요. 준비할 때는 좀, 피오라가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어가지고, 좀, 음. 그래도이 메타가 이제 피오라가 지는 게임이 보면 이제 메타가 안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피오라가 또 이기는 게임 하면 진짜 피오라가 핸드는 그런 느낌을 또줄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는 이제 플레이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. 음 작년은 뱀픽, 뱀픽이나 좀 이런 플레이 자체도 되게 그러니까 힘, 힘으로 힘 되게 이렇게 딱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고 올해는 이제 뱀픽이나 이런 거에서 좀더 다양한 부분으로 힘 말고도 이제 조합 컨셉이나 이런 것도 잘 어떻게 짤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더 발전해서 생각해 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. 요 음, 작년에는 이제 되게 G2가 초반부터 막 되게 내 초반부터 그러니까 막 3분부터 막 맵을 넓게 쓰면서 아예 초반에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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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한테는 그래도, 그 카밀은 되게 다 쓸만한데, 오른은 그래도 조금 불필요한 룬에 있지 않나 했는데, 템을 또, <웃음> 만능이 들고 이제 충포루까지사오더라고요 <웃음> 그리고 방패도 안 올리고, 루비지존루비지존을 사더라고요. 그래서, 와, 욕심쟁이네? 야, 이, 이 생각했던 거 같아요. <웃음> 끝낼 때만 해도 솔직히, 솔직히 저는 조금 속 시원한 게 좀, 속 시원한 게좀 있었어요, 저희가. 작년에 좀, 패배했다 보니까, 근데 이렇게, 전력을한 방에 끝내버리는 게, 좀전 시원시원하고, 폭전했습니다. 테스, 테스가 올라왔으면 좋겠고, 그러니까 원래도 테스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한 게, 그냥 만나고 싶은 상대 중에 다 테스, 그, 질문을 받으면 다 테스라고 했고, 또 테스를 실제로 만나고 싶었는데, 최근에 수댁이 진짜 잘 하더라고요. 진짜 잘 하더라고요. 연습을 하면 이제 두, 둘 팀하고 하니까, 거의 팀하고 하니까 하데둘 다, 둘 팀이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서, 내일 경기 보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, 그래도, 저는 원래 했던 것처럼, 그 패스랑, 결승에서 하고 싶습니다. 어, 사실, 그걸, 하, 그걸 끊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좀, LCK가 어떻게 보면 각 리그마다 좀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, LCK에서 그 플레이 스타일에서 이렇게 가다가 저희가 그 G2를 꺾기 위해서 되게, 되게 좀 벗어나려고, 코치, 코치 감독님도 되게 많이 노력했고, 선수들도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, 이렇게. 이렇게 증명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. 음,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청심한 형의 힘을 빌려서 해야 <웃음> 해야 되지 않나. 야외야외군요. 저 처음 들어가지고 축구장에 관중이 있다는 거 들었는데 어, 훨씬 긴장됐는데요. 그때 바빠가지고 나머지도 <웃음>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준이가 뭐 잡았다 약간 되게 덤덤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. 되게 그래서 잡았나 보네 하고 했는데 리플레이 보니까 되게 잘했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친구들을 봐, 봐가지고, 큰 말을 못해줬던 것 같아요. 우승했을 때요? 3대2. 음. <웃음> 가전제잖아요 음. 그니까 러 이유까지 말하면은, 한판한판할 때마다 웃길 것 같아요, 많이. 그래서 3대2가 우승하면 나올 것 같아요. 거의 호텔이어가지고, <웃음> 거의 중국 생활이라고도 좀 하기 애매한? 그런 거라서, 밥도 그냥, 저희 한국식으로 요새 배달도 되고, 여기가 배달되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그래서 뭐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어... 일단... 저희도 지금 오늘... 전 되게 좋았고, 오늘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. 이겨서 G2 이기면서 결승까지 가가지고... 근데 팬분들도...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래서... 어떻게 <웃음> 보면... 복수를 이렇게 대표를한것 같아서...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고... 결승에서 이제... 또... SK위상을 저희가 찾은, 차, 찾아낼 수 있게... 또 텀이 좀 길잔 긴데, 이제 스크림을 못하잖아요. 결승이어서 거의 스크림을 못할 것 같은데, 이제 무뎌지지 않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